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과정 그 마지막 편인데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쓸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애니메이션들 몇가지 가지고 와 봤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다양한 애니메이션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애니메이션 시리즈 이제는 고급 편입니다 고급 편에 여러분들께서 배워 보실 거는요 바로 이두가지예요 애니메이션 추가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활용한 복합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샘플들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어 나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어? 하면서 되게 신기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건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인데요 애니메이션 추가하기가 뭐냐면 일단 이런 기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추가해서 요정도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것은 그냥 올라왔는데 이것은 크면서 스르륵 나타나죠 어떤가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가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완전히 바꾸는데 이 느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도형을 삽입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날아오기를 눌러볼게요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추가하실 때 여기에 있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그냥 애니메이션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 추가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즉 하나의 애니메이션에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또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단 해보고 싶은 게 그냥 회전인데요 회전 한번 눌러볼게요 어? 그냥 눌렀더니 그냥 회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보기를 누르면 뭔가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1, 2 애니메이션 두개가 하나, 두 번째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려면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시면 원, 투 클릭했을 때두 번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에 설정해 줬었던 이 회전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라고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두 개가 같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눌러볼까요? 뭔가 좀 달랐죠 올라오면서 회전이 됐죠 회전이 지금 2초나 되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있는 날아오기 효과와 속도가 똑같이 0.5초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미리 보게요오 보셨죠 회전이 되면서 나타나기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보세요 애니메이션 추가하기를 할때 이미지에다가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 이건 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어떻게 한 걸까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는요 애니메이션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 텍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3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이 날아오기를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추가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날아오기 뭐 여러가지 또 많은데 음자 여기 보시면 회전하며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 회전하며 밝기 변화를 또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겹쳐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0.5초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아래쪽에서 등장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 효과까지 넣으시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추가 회전 그리고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그리고 0.5초를 눌러주시면이 세가지의 애니메이션이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와 어떤가요? 지금 세가지가 겹쳐지니까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효과가 나오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다섯 개 정도가 들러간 슬라이드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와 신기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한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써주실 수 있다는 건데요. 좀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애니메이션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약간 재밌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튕기듯이 내려오게끔 만드는 그런 바운드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효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원에다가 효과를 넣어 줄 건데요 바운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기 효과에 밖에 적용이 안돼요 날아오기 효과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위에서 선택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운드가 안되고 아주 부드럽게 그냥 탁 멈추죠 딱 이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창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바운드 종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바운드 종료가 바로 삐용 튕기는 듯한 느낌인데 재생 시간에 비례해서 한 60% 정도의 시간 저는 여기에서 0.3초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튕기듯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이렇게 튕기듯이 나오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할때 뭔가 영상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뿅뿅뿅 뿅, 뿅.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바운드 효과를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볼건 이겁니다. 어우 너무 어렵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효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느낌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효과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이미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방금 전처럼 여기 에 있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이손 이미지가 확대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즉 인물이나 어떤 개체를 확대하듯이 만들어주고 싶다면 그 이미지를 잘라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Ctrl 키를 누른 채 그대로 이동시켜서 복사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했어요 두 번째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를 할 건데 배경 제거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림 서식 들어가셔서 배경 제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손 모양만 남기고 제거를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지금 조금만 잘라줄게요 배경이 비어있는 부분 잘랐죠 일단 이렇게 만드는 게첫 번째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집어 넣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살짝 회색으로 변하죠 뒤에 있는 배경이 그래서 회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앞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확대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뒤에 있는 이미지가 회색으로 변해야 된다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투명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투명해지죠 투명해지는 순간 이것도 같이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요것을 크게 작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살짝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쵸? 이게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것을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창 여기 크기를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크기가 150% 커진 거였는데 전 여기서 한 120% 정도만 커지게끔 설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커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눌러볼게요 그리고 재생 시간도 0.5초 정도로 그러면 미리보기 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면서 앞쪽에 있는 이미지만 커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매우 쉬운데요 여기에 있는 안내선 같은 도형들만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삽입 도형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안내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구분선 테두리 없음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검정색 채우기 검정색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 끝에 꼬리 유형을 동그랗게 꼬리 크기 크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어 볼게요. 텍스트 삽입 그리고 글꼴 크기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도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달라고 입력을 했는데 글이 좀 안보이죠? 그런데 안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이 회색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만 입력해주시고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닦아내기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듯한 느낌이 되는데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원하기 때문에 효과 옵션 왼쪽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도 닦아내기 또는 올라오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아래로 이런 방식으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의 애니메이션이 위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게끔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끝났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이 모든 개체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 복사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됐고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와 어떤가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드니까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들 겹쳐서 활용하실 때는 시간이나 초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만드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과정을 마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화려함이 도가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저는 애니메이션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나의 발표를 더 200% 이상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조금씩 조금씩 써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알려드리는 이지쌤이었고요. 이지쌤 채널 많이 좋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안녕!